차 사고나니까 어때? 하지마 나땡그차 어? 사고나서 몸이 어때? 아파 어디가 아파? 다 아파 그냥 병원가 병원가서 치료받아 쟤는 누가 봐? 에휴 그게 문제다 애는 누가 보냐 애는 <웃음> 너몇번째집 교통사고가? 남이 때려 박은 게 이번하고 지난번하고 총두 번, 차대차는 두 번, 그치. 그리고 네가 내 몸빵은 세 번, 어, 네가 그냥 들이받은 거 있잖아. 아, 그냥 그런 거 빼고, <웃음> 내 몸, 몸이 받... 몸빵, 그러니까 보행 차대 사람은 세 번, 어. 차대차는 두 번. 응, 너도 대단하다. 나는 사고 한 번도 없는데, 너는 정말 대단한 거 알아서 끌리나 봐. 막 달려오고 싶나 봐. 우리 차로. 오빠는 그럼 벌금을 몇번 냈지? 나 벌금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아 어,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넌 왜? 나 저거 가 너무 힘들어 어넌 공부해 아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명단이야 대한민국 사람은 성인이 되면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어 자 봐봐 근데 주아가 만약에 요번에 대통령을 뽑는다면 주아가 봤을 때, 주아는 누구를 뽑고 싶어? 골라봐 별로 이 사람은 무서워? <웃음> 뭘 해줬으면 좋겠어, 대통령이? 나는 음식까지 싸면 좋겠어, 은재라 왜? 음식은 마음대로살수 있잖아 아 이사람하고이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아빠가 골라봐. <웃음> 이사람을이 사... 이 사람을... 이 사람은 고르라고? 이사람이 사람은 일 사람은 이이 사람은 그냥 다은이사람는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아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얘기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네. 최근 아침 출근길마다 매번 이렇습니다 제때 출근하기가 힘들어요 장애인단체 시위로 인해서 아침 출근길은 항상 이래요 국가와 사회가 취약계층의 의견을 좀 귀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럴까 아쉽기도 하지만 아침 출근길 많은 시민들 발을 끊어놓는 것도 또 잘못됐죠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에 앞서 일단 제 출근길이 너무 힘듭니다 왜 하필 내가 타는 4호선하고 5호선만 이러는지 여기서 택시를 타서 안양범계까지 가면 3만 천원 나옵니다 아 돌아버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월 9일 선거 날이고요 선거 날인데 도 출근하죠 식당을 가진 회수는 빨간날이 쉬는 건죄악입니다 쉰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이제 집 앞에 특수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일단은 출근을 했으니까 토게 앉아 누군가를 저도 뽑았지만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그냥 잔잔하게만 흘러갔으면 하는 바 뭐게 변화 이런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좀 뭔가 지금보다 나빠지지만 않 돼요 야 실내 부유하다? 커피 한잔 하나 보다? 어제 미용실과 맡겼잖아요 <웃음> 누가 잘라줬어? <웃음> 이 팀장님이 머리 한번 시원야 머리 봐봐 야씨잘 자르네 진짜 <웃음> 안녕하십니까 눈치는 친구 그냥 오봉 갔다 경화 갔다 오봉 경화 갔다 오봉 뽑는 거 까먹은 거 같아요 f m b 회사다 보니까 또 브랜드가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든 직원들이 모든 요리를 할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빡세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가면 뭐합니까? 놀면 뭐해요? 바쁜 게나 낙지를 볶던 돈까스를 튀기던 뭐라도 하고 있으면 은 마음의 안정이 오니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있는 거 얘랑 얘랑 얘다 예. 저희 회사입니다 그냥 쉴 틈이 없지 쉴 틈이 없어 그냥. 하루가 금방 갑니다 사무실에서 할 일이 딱히 없으면 여기 돌고 저기 돌고 저기 돌면 은 9시간 10시간 후딱 가요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저희 회사 적극 추천합니다 어 그리고 또어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릴 기분 좋은 소식이 한가지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면 음 제가 하루 용돈이 거의 만 5천원 정도 하루 용돈을 받았었는데 만원으로 상승했다는 거 조금은 이제 여유롭고 조금은 이제 너그럽게 남들과 베풀면서 살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룸메이트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, 또 여러분들한테 축하를 받고 싶네요 나중에 그 범계에 오시거나 저를 만나시면 제가 어,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얼마 됐어요? 1 네. 0 됐어요? 어쩐지 한국말이 줄지 돈가스 집도 매장 직원이 한 명이 빠진 상태라 아, 지금 있는데 오늘 또 선거 날이잖아요 아, 선거 날이라 또 사람 많이 몰려는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화와서 지금 다시 돈가스 집으로 가고 있어요 정리해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 로제 하나랑 미니소박 저를 <웃음> 내버려 <웃음> 두었어요 저 지금 추고하고 <주워하고> 있어요 지금 지금 <웃음> 게임을 말다 아는데 이렇다고뭐너 주인님한테 대두는 거 내가 구대로 잡았어 야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이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엄마 집에 가 그냥 <웃음> 하라고요? 빨리 주윤이한테 사과해야지. 대등너 빨리 사과해야지. 아 죄송합니다. 정말 지금 어제 무슨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합니다. 너 투표 누구 할 거야? 투안줄수안 아, 돼요 이거. <목소리> 지금 현재씨가 8시 50분이고요 집에 가고 있어요. <웃음> 내일이 월금 만입니다